빅스마일대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이를 산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떨리네 <웃음> 설렁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있냐면요 바로 기아대책 건물 앞에 나와있습니다 저번주 영상에 제가 기아대책을 미팅한 것들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기아대책 담당자님들 만나러 일단 피디님과 함께 기아대책으로 갑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대책과 함께 빅스마일이를 맞이해 가지고 일일 산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건물로 들어갈게요 빅스마일 데이를 맞이해서 온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날인가요? 빅스마일 데이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날이 있잖아요. 네.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아, 네.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박스나 뭐 크리스마스 선물 전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는 우리 특별하게 아이들이 이제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하나씩 사서 포장해서 배달하는 음, 네, 그런. 음. 두개 보유 관에 선물을 포장해서 예. 직접 내 전산과 함께 배달을 가기 니다아 그러면 오늘 네. 한 번은 또 열심히 한번 선교부 도록가겠습니다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뭐 하고 계신가요? 선물 아, 포장. 포장? 네. 네. 네. 저는 뭐 하면 돼? 아 일단은 주 네. <웃음> 아 그러면은 지금 아, 혹시 맞다. 다 마이리얼 멘토단이신 분들 있을까요? 네아 네.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선물 포장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웃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뭐 했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아... 이제 맨 위에 선물 리본 포장, 리본 묶잖아요 아, 거기다가 네. 이제 이렇게 네, 떨리네요 잠깐. 위에 있는 친구부터 하나씩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처음으로 선물 포장을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다 도와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건 따라가기가 붙여서 선물 포장하고 있고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지 처음 해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오기 전에 누구야? 태성이 잘태 네. 아, 이것도 예쁘게 해줄 수 있을까? 니야 이거 요셉이가 적혀있어. 누구야? 응. 태환이, 전다 태환이. 아니, 이거 뭐야? 울어. <웃음> 아니, 더적어면너 시골, 한명홍당고한명 응애는. 하나, 둘. 박지도. 박지도 확인 했어요. 이요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 없네. 군대 없어. 여기나 봐. 정달이 없어. 정 좀. 정달이 좀. 정달이 좀 없으면 저. 군다. 내가 포장. 해. 내가 포장니야 내가 편지 쓴 친구. 리미니.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선물 포장이랑 다 마치고 이제 보육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먼저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은 보육원에 도착했고요 오늘 편지도 쓰고 포장도 했는데 그 선물 포장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전하는 건 어렵다고 하고 원장님께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얘는 크게크러게 이렇게 다 1차도 있는데 되게 좋아하어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데? 어제나 오시자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 여기? 아, 참참 귀엽다. 귀엽다? 이게, 이게 정말 선물이다 <웃음> <웃음>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 애는 선물이야 이게 이게 아이들이 신청한 선물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포장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야 여기도 네. 늦게 좀 전달하면 어때? 한 25일 넘어서 <웃음> <웃음> <웃음> 왜 이... 어디 봐야 돼요? 아무데나 요 아무데나 저희가 잘 찍고 있으니까 네.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너무 잘 예, 감사합니다. <웃음> 고생 많았어. 아시겠다시피 아시지만 그냥 애들이 금방 성실하게 커주고이사회 나가서 뭔가 좀일거름이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가는데 요즘은 참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사회 나가면 자꾸 리더를 해줘야 돼. 자, 이런 건 이해하고 가자. 일어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참 멋지게 될것같아 네. 지도자한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가감사합니다